마이런데 거랑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으로 한번 코코코 한번. 오! 와 지금도 두 세지니까. 코지지지지지지. 와펑안 터졌어요 방금도. 거의 26만 나왔어요 방금 저거. 와 이게 뭔데? 하이, 구, 반갑습니다. 와, 얘는 등장할 때부터 참볼 때마다 개팍하다. 오. 자, 오늘 딜봉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요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류드에요. 예, 딜봉 한번 볼라면 구류드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인간 개성이 그러면 두 개가 되고, 두 개여도 괜찮아요. 두개서도 셉니다. 단점은 마엘이 있는 올천사 덱을 만나면 인마가 안 통한다. 어. 자, 길투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신덱이네. 어, 좋아요. 자 마일이 들어있네요. 그럼 바로 한번 야 이게 야 이게 너무 센데 이렇게 되면 아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냥 갈아 버야지 모르겠다. 진짜 쇼이때 껍질 다 있을 때 팍팍팍 15만 7천 나오고 있고요. 방관은 일단 다 깎인 상태입니다. 지지지지지지지지 꽝 한번 봐자. 어좀더 보자. 어 약간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어. 요정도는 생각이 많아질 건 없는데 약간 생각이 조금 많아지네 그래 어 뭐야? 어, 사람인가? 점사를 하시네? 자방광 깎여 있습니다 어쨌든 방광 깎여 있고 한번더 썰어보고요 안 죽으면 쑤시고 수십... <웃음> 꽝 21만 오케이 요정도 나와야 되고 두두두스카 와, 3 1발전리꽉 크다. 90만 나오면서.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고, 만약에 딜이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구리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의미가 없어지는데? 야, 지금 뭐,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 그니까, 우리 톱, 톱 자석이, 그냥 올 인간댁 해도, 원래 20만, 나오, 22만 나오긴 하거든. 근데, 방관을 깎아도 이 정도면,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웃음> 이런 생각이 순간. 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실전에선 쓸수 없지만, 왜냐면 천사대을 만나면 안 되니까. 실전에선 쓸수 없지만, 영상에서는 더 심한 딜을 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내가 뭐 인연이랑 뭐 잘못했나? 한번 다 한번 확인 좀 해볼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치확이 80%에 90% 해가지고, 지금 170%거든? 170%로는 연매 같은 애한테 치명이 안 터졌을 수도 있겠다. 어 그냥 방관도 깎았잖아 방관 이게 좀 <웃음>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은 제 자리 한번 바꿔보자. 아이씨게 맛좀 나게 해줘봐봐 끈타로 들어 있고 야 끈타로 들어 있는데 꺾어버릴까 한번? 요정도였때 자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와치치치치치치 우야 와2 8만번나야 이게 지금 이 남아 붙는데? 와 이거 먹어. 쾅! 29만 8천에 꽉꽉꽉꽉꽉꽉꽉꽉어 여기 잘안 들어가네. 콱! 19만 6천 안될 어? 뭐지? 왜 19만 0천이 했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 꽉콱콱 갈때 치명이잘터지야 된다. 아, 진짜 얘는 치명이다 터졌을 때 엄청 센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방관 깎은 게 되게 의미가 좀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여 의미가 별로 없어 이렇게. 징징 이거는 그저그... 와 근데 옆에 애 죽을려고 그러네 일단 사격감 되게 좋아요 애가 막 이렇게 지지직 이런 소리가 막 나잖아 이렇게 되니까 사격감 상당한데? 일단 캐릭터 디자인을 되게 잘했다 어,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자극적이와 음. 음. 이렇게까지 한 번만 더 해볼까? 나쁘지 않았지 방금 딜 어? 야, 1성 20, 얼마였나그 정도 나오기 쉽지 않잖아. 아니, 쉽지 않잖아가 아니라 역대급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뭐, 어떤 다른 뭐, 스택 쌓은 거 없이, 1성 단일기가, 얼마였노? 26만이었나? 28만이었나? 그 정도 나오는 거는, 첫 아, 아이고, 천사댁이다. 나갈게요. <웃음> 아, 이새봐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실전에서못 쓴다고. 왜냐면, 천사댁 만나면, 3대2 싸움이에요. 구류대가 아무것도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자, 오! 아무래도 록시덱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써본 대이 이거잖아 어, 딱 나온 그날 바로 처음 써본 대이 이건데 이게 답인 것 같긴 해이 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방관이 지금 깎여있다 이말 아니야 지금 아끼자 지금 아끼고 한 가볼게 그래도 잡을 것 같은데? 18만 5천 전체기 와야 쾅까지 못봤다 쾅까지 야, 쾅까지 했으면 얼만 줄 아냐 한 27만 가까이 됐겠는데 방금도 펑 터지는게 약간 고정적이더라고 내스탯은 그대로니까 약간 한 6만 한 3,4천 됐던 것 같은데 펑 터지는게 어머나 어! 형님! 왜 직원으로 어형 잠깐만요 우리 쟤 오늘 주인공인데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크레이지 코코코! 오 여기 쏘겠지 몰랐는데, 자 갑니다. 제가 먼저 불꽃을 뽑을게요. 잠깐. 끝났지아 어, 결국 주인공은 또얼티비 형님이야. 버크다스미기 심만. 유명한 리기만 코코코, 코코코! 화명한테 17만 9천. 자 이렇게. 일단, 결투가 시원시원하네. 천사만 아니라면, 천사대가 아니다. 한번 보여줘? 이거 한 번, 진짜, 바로 그냥 한번 들어가 봐? 마에라, 니 뭐, 천원 무적이야, 니가? 한번 들어가보자, 바로. 마이라한테걸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아니. 일단, 지금으로한 번, 콕콕콕 한 번, 오! 우와, 두세지니까. 와, 지금도더 세지니까. 와! 펑안 터졌어요, 방금도. 거의 26만 나왔어요, 방금 저거. 와! 뭔데? 아, 큰일났야이성직원는다야 죽으면 안돼 우리 주인공 아니 근데 진짜 아아 죽네 어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우리 형님한테까지 영향을 주니까 제가 지금도 더 세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맛이 있네 방금 깎여있어서 자 여기서 형이... 뽑고 흠. 그렇지 예, 그럼 불꽃까지 하나 더 그렇지. 과과과! 어 개선 좋았고. 오, 우와, 와 저기지만 멋있었다와 이제 다 죽을 뻔했다. 와 이게 뭐야 얼티이 뭐? 어? 와다 죽었네 진짜. 야니 네 형이란 말짝또 몰래? 어? 야형이거 쓸게 피한 방 깎겠어 가지고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삼성 아무데야. 그이 크롬인가? 어, 이거 불빛이니대마 어. 어? 어? 마치 뭐 양평 해장국 시원하게 막막 막 국물 막 떠먹는 그런 느낌이네 막 어? 매콤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사이다 시원한 거랑 조금 달라 얘는 좀 자극적이야 매워 어? 어? 농개다 잠깐만 해보자 쑤셔버려 어, 어, 쑤셔버려 어, 쑤셔 버려. 쑤쑤 꽝! 22만 4천. 팍! 바로 뽑아보고. 팍! 이렇게. 아 어? 괜찮았죠? 자, 연맬 힘들었고요 <웃음> 우리, 요가한번 나갔었죠? 우리. 진짜 무서워요. 이 둘이 다 쓰는데 농개고 서브에 운명 들어있기 이러면 지, 진짜 골 때린대, 진짜. 그냥 농개는 거들 뿐 댁이거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농개 때문에 질질 긁다가. 자, 그러나 죽지 않았고. 아, 1렙이야. 1렙 아니면 이런거 하나 텅 던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와, 아, 이거 피곤하네. 야, 못 참겠다. 그냥. 다 갈아버려, 그냥. 야, 니연메라궁합 치보든지. 치보든지, 임마, 자세가. 와, 지지지지지지지. 안 죽네. 예, 이거는. 예, 지금 그무명법프까지 받았구나. 죽일 수도 있다, 사람면쾅 하하, 됐다. 어. 이러면, 얼티밋 형님 궁은 는데 맞아도 돼요. 왜냐? 내 얼티밋이 있으니까. 불꽃이 저쪽이 먼저 빠졌잖아 그럼 무 제가 이기는 느낌이야 알겠죠? <웃음> 주로 이제 얼티빈이 불꽃을 뺐다 그러면 이제 농계를 이제 죽일 각을 볼 수도 있는 거야 m l 까지 죽일 수 있다면 역시 톱이랑 이거랑 둘의 궁합이 예. 그걸 죽여버리네 진짜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냐 이 말이야 불꽃이 저쪽이 먼저 빠졌잖아 자 수고하셨고요 어여자지 버프가 있거든 지금 야 찔러버려 그냥 그래도 어디도 이게 야씨라바아 혹시 맞짱하게 되면 이게 자신있지 하고 <웃음> <웃음> 아 맞짱이 나야씨야 니가 야, 그 버프 있으면 무적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디어체 마이 자꾸 깜짝거리 앉아 가지고 근데 확실히 나름의 맛은 있, 있는 것 같아 아 맛... 오저댄 많이 보인다 우와 뭐고 근데 39만이라고? 먹어 이 정도 중 수급이면 조커, 조커, 와, 잘 봤습니다. 와, 이렇게될수 있다는 거. 와, 그리 삼성인가요? 이성이가? 이성이겠네. 우리 소심하게 제 찔러 죽이고, 가, 나가자. <웃음> 너 임마, 톱쟁이. 넌 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 뭐. <웃음> 찔러버려. 고고고고고고, 찔러. 꽝! 아무리 이렇게 해도 후턴이라, 예, 후턴이라 이렇게 와 태후 조커 뭐 이런 애들이 중도 투금 나오는데 갑자기 콘텐츠가 굉장한 주, 주, 두려움을 마주쳐 버렸구만.